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첫 번째 입법안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제 국회에서는 안건협의가 안 되거나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이해가 쉽도록 회사에 비유해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는 출근 날짜를 직원들이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출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어렵게 출근 날짜를 정해도 출근 당일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죠. 심지어 출근을 해서 무슨 일을 할지도 직원들의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일이 없게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출근일과 할 일을 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물건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에는 모두 월급을 받는다고요? 이 이상한 회사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안건, 즉 출근일과 할 일을 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결정되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연간 회의 일정을 미리 잡겠습니다. 안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역시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자동으로 진행하고요. 그동안 불이익이 없던 불출석 의원에게는 세비 삭감및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안의 완결성은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하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어렵게 올라온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악용하여 법안 상정을 막는 일이 없도록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법률 검토는 법률단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국회 컨베이어 벨트 잘 돌아가겠죠? 의사 일정과 안건의 자동화 시스템 참 괜찮죠?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